96번 동영상에서 나바호 한번 봤습니다. 아파치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치하고 나바호는 거의 뭐 친척관계랍니다. 단어도 비슷, 비슷하고 비슷 달카이 달카이 우리말 달고나입니다 Very good, sweet Korean, 달고나 나바호 달카니 달고나 달카니 슈, 슈키드 슈키드 게임 게임 오징어 게임에 지금 달고나가 지금 난린인데 이거를 누가 밝혀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이 서정범 교수님이 그립습니다. 서정범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한민국의 국어국문과는 죽었습니다. 예 나니세 나니세 플랜트 베지테이션 코리안 남세입니다 한국말로 남세 자 나바호입니다 나바호 나바요 나바호 자 그래서 노스코리아 남세 무우 배추 상추 아욱 따위에 심어서 가꾸는 채소 베지터블 남세, North Korean Dictionary. 여섯 말입니다. 자, 울산, 경상도. 자, 울산까지 이쪽 그 나바오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다는 거죠. 그고구려 사람들이까지 내려왔죠. ,이. 남세, 남세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푸성기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양파입니다. 양파. 푸성기가 뭐, 밭에서 나는 뭐, 뭐 풀떼기가 아니고요. 고대 한국어로는 이게 지금, 채로키도채로키도 그렇고, 지금, 지금, 이게 지금, 라코타도 그렇고, 푸성기, 이거 지금, 오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싱. 라코타는 푸싱이라고 하고, 성기라고 하고, 채로키는 성기. 자, 조선일보에서 1년 동안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온라인으로 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처부터뭐 뭐 시골 그저 농사 단어입니다. 농사 농사 단어 남새 마리빵 물기 없이 볶은 채소를 넓적하게 밀 밀가루 빈대 반대기에 고루 펴고 돌둘 말아서 쪄낸 음식 남새 마리빵 볶은 채소 채소 쭉 나옵니다. 남새 남새 남새. 그리고 일본어 사전에도 남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세, 채마, 채소, vegetable. 야들, 로 일본 놈들이 조선어, 조선어 대 사전 이렇게 지금. 예, 오늘은 좀 많이 봐. 요게 세 번째입니다. 아나 비키니 생기, 생기. 익상편입니다. 익상편. 결막주름이나 섬유혈관성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각막을 덮으며 자라나는 안질환. 예, 눈이 여기 있으면 은 눈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검은. 자 여기, 아, 여기가 여기좀 코죠. 코. 자, 여기도 좀 같이 그려주고. 이거 다 아시죠? 여기. 저도 지금 오른쪽 눈이. 자 이거 nose, eye. 자 여기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익상편 날개 모양으로 쫙 펼쳐가지고 저도 지금 한 요만큼 지금 하얀 게 요만큼 치고 들어왔습니다. 익상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바호 사람들이 아나미키니 생키자 영어로. 그테리지움인데 퍼가 무금이랍니다. 그럼 무금인데 말하자면 뭐죠? 테리지움, 더리지움, 더리지움. 이또 뭐죠? 라틴어 비슷 한 무리야. 그리스어인가 그,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익상편. 날개 모양의 반대기 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래서 눈알 비켜 생겨. 눈알 비킹 생기. 우리 말입니다. 이거 올드코리안입니다. 이거 올드코리안 눈알 날. 에이, 에이, 길게 발음하는 이거좀 알, 이렇게 되죠. 날, 눈알, 비키니, 비키니, 뭡니까? 비켜서, 비키시오, 비켜라, 비키거라, 비키, 비키니, 비켜서 생기, 생겨, 나바오, 이거 우리 말입니다. 올드 코리안입니다. 어, 나바오, 유어 올드 코리안, 어, 오케이.